각 상해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발기부전이 고정되거나 24개월 이전에 정신행동장애를 고정됨을 인정하나 상해일 18개월 후 사망은 상해사망보험금을 면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가단 103093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범자 망인은 2014년 3월 6일 무단횡단을 하던 중 수용차 범법 부분에 들이받친 후그 충격으로 넘어진 망인을 수용차가 역과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침해,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 신경인성 발기부전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5년 7월 6일 급성신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백적당하였습니다. 망인은 두 건의 상해 후유장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1.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 해당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망인의 장애 지급률 가, 신경계, 정신행동장애 망인의 정신행동장애는 지급률 40%에 해당합니다. 피고회사의 약관에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장애 판정을 하도록 정한 것은 증상이 고정된 이후 장애 판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망인의 경우와 같이 사고 후 2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장애 판정을 받았다라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라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정신 장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망인의 장애가 고정된 것인지 살피건데 M 병원 의사 우는 망인의 뇌파는 좌측 전두 측두엽에 기질적 뇌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를 나타내고 만성적으로 고정된 병변이 이러한 뇌파파이턴을 만들 수 있다고 후유장애진단서에 적시하였고 M병원 감정위 P는 망인 뇌의 여러 부분이 손상되어 영구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질환은 증상이 고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나 비뇨생식기 장애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를 장애 지급률 20%로 정하고 있고 문헌상 성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을 음경의 2분의 1 이상의 결손과 질구협착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 분명합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으로 성교불능이라는 사실은 가 8호 중에 2의 기재에 결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망인은 2015년 2월 23일 Q병원에서 신경학적 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발기부전 성교불능의 자의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경인성발기부전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와 장애 발생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상해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이후에 비로소 발기부전 증상이 고정되어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장애 지급률 6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